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티펜스팬 여러분. 자, 신동보 자유애국TV 어,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어, 또 들어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 예, 안녕하세요. 제독 지금, 이 뭐, 나라가 이금 어선합니다, 지금. 예. 아유, 지금 뭐, 응망입니다. 소... 응망 한마디로. 예, 예. 응망, 진창 예. 예. 예. 딱 그렇게 표현할 정도인데요. 그, 지금 미국에서 한국한테 지금, 뭐, 엊그제 우리가 지금 독도 방어 훈련 했는데, 그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가지고 아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크게 해친다 이저 좌시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독도 방어 훈련을 이제 명칭을 예. 일본을 조금 의식한 것 같아요 동해 방어 훈련으로 바꿔가지고 예. 그 실제 내용은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한 건데 예. 일본이 당연히 반발하죠 내년 예. 할 때마다 반발하지만은 예. 올해는 탁탁 좀 일본하고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거기왜 예. 독도 방어 훈련을. 어 일본을 그저 신기를 이렇게 수술이도좀뭐 한데 예. 어 관계를 해보 해야 될거 아니야 일본하고 뭐저 예. 어, 빙심 원수지 가지고 우리나라 도움 될게뭐 있습니까? 예. 근 계속 악화되는 악수만 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미국이 오늘 뭐라고 러냐면 한일 문제 해결에 비생산적이다 이거. 어? <웃음> 그런 한일 갈등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 이렇게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일본편을 들어줄 뻔인 거예요. 그럼 65년 강제 징용 그 배상 그아그그 정... 판... 얘기 됐어요. 예, 판결 정신에서 판결 민간, 정부의 민간을 했다가... 그 예.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예.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위반한 거다. 예. 그 일본 주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지난번에 지, 지소미아 8월 21일 날그 파... 종료시 발표했잖아요. 를 예. 실제는 저 11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런데 예. 그 지수마의 파괴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유감을 표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우리 그,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예. 제2 차장 그죠 김현종 차장 있잖아요. 예. 예. 그양이는안보여야될전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통상 전문가인데 뭐 안보에 어, 대가 그, 그, 예. 아미 FTA 이런 거저 그 협상할 때 양말이 예. 주로 그걸 역할을 했잖아요. 예. 양반이 완전히, 그, 저, 전방지 축이야, 제가 보기엔요. 네. 어? 어떻게 보면, 뭐, 뭐, 좀, 저, 막말로, 뭐도 모르는 사람이, 네. 자기가 주로 다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그 지소미아, 어, 그, 그 꺾는 해서도 미국하고, 아 <웃음> 차례인가 협상을, 어, 협의를 해가지고, 어, 미국의 지, 정부에서, 이해를 했다. 예. 이렇게 공식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예예.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그런 적 없다. 전화 받은 적도 없죠. 예. 어, 오히려 미국무비에서 어,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그다음에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더 강하게. 매우 강하, 예.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실망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이야기 안 한다네요. 외교적 예. 그 용어로 그 그때 동맹국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적대국한테 쓰는 용어예요. 신망이라는그 여기 그. 그러니까 그, 그, 지금 그렇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아예 그렇게 지칭을.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그,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이걸 분리를 하는 게 우리가 꼭 북한에 김정은 정권, 예, 김정은 정권, 예, 예? 김정은 정권, 예. 북한군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예예. 일반 북한 주민들하고. 왜 우리 주민,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우리 예. 국민이잖아. 예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포용과 어. 통합의 대상인데 예, 예. 제거의 대상은 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 이 그다음에 노동당이란 말이에요 예.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그 유사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권하고 음.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조만간에 그게 미국은 어, 대한민국은 어, 그대로 지킨다 예. 동맹 유지하되 문재인 정권은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 이얘기 아, 했잖아요 두고보자 어, 두고보자 뭐. 이 말을 굉장히 그 의미를 네.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뭐 이상이 없고 뭐이러냐유얘를 하는데 네. 완전히 거짓말을 좀금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심각합니다 아니, 지금 뭐. 저 문재인 정권이 통째로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네. 식관들이 보고 굳이 들어올지 그 근데 아니 죄 없는 기업이나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이 지금 한국이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 지 하는 사람 폼페이오 뭐뭐저저뭐 저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외교 외무장관 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 의장 뭐 그리고 전직 백악관 뭐 강요들 뭐쭉 나와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그리고 한국에 이 IMF 때리는 거는 그 일도, 경제 전문가가 일도 아니라더라. 우리나라 4천억 달러 갖고 있는 거, 그거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하 하루에 거래되는 게한 5조 달러 되는데 한국 4천억 달러 그거 날려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요 문재인 정권의 이 네. 실증으로 인해 가지고 네. 도대체, 저, 종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 어? 나라가, 엉망으로 예. 되어 있거든요. 예. 뭐, 안보 문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예. 전에 얘기했지만, 뭐, 경제 문제까지, 예.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저, 저, 일본에서 그, 그 있죠. 백색, 그, 화이트 리스트, <웃음> 예. 제안을 발표하는데, 오늘부터 시행이에요. 예. 그래서 시행 그대로 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게, 반도체 LCD 들어오는 핵심 부품 세계 오 수출 규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저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하는 거 보면은 한관 음. 소리를 하고 있어. 뭐 거기 들어가는 뭐 핵심 부품 있잖아요. 예. 소재, 예. 뭐 장비 이런 거 전부 뭐 국산화하고 뭐 이따 소리. 아 그게 하나쯤이 됩니까? 하나쯤에? 그러니까. 예? 어린 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리고 대통령 한가위 어디 음. NSG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영원히 쏘고 있는데도. 예. 대통령이 NSG, 저, 대통령 주재에 안전보장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아홉 번을 쏘았다고 그러잖아요. 아홉 번을. 올 달부터. 예. 그, 최근에 한게 8월 24일인가요? 예. 대통령 이주재한 회의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 있냐? 쇼하는 데만 가 있어요. 쇼하는 데. 또 태국 간대요. 태국에딸 만나러 간대요. 예. 그리고 저, 아, 그, 보세요. 저,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 예. 미얀마, 뭐, 라오스그다친중 남방, 받아요. 뭐, 신남방정책 뭐 있던데. 예. 아, 거기 우리나라 국익이 뭐라, 그, 그, 그, 그, 어? 핵심적인 국익이 걸리느냐고요. 예. 지금 가장 국익이 걸린 게 미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예, 예. 어? 그거랑 이렇게 완전히 개판치 않고, 예, 예. 거기 가서 뭐 한다는 거야. 거기 뭐, 자기 그, 딸하고 뭐, 사이 그, 그 태국에 그 산다는데, 예. 오해가 오.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가요? 예. 예. 그, 이번에 가는데, 어, 공표 대표가 있나? 김웅수전 지사가 이야기했나? 일단 그 파우치, 그거 다 조사해야 된다. 아, 그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가는, 에. 그 뭐, 가방들, 뭐, 이런 거, 짐짝 말이죠. 예, 그래, 옛날 그, 어, 김대중 대통령 때 미국 LA 방문할 때, 무려 대행 트렁크를 4 0개 g 가져갔대요. 아. 도대체 그게 뭐가 들었느냐? 북한에 비자금을 들어, 들어가, 들어가 있는지, 예. 전혀 모른다, 이거야. 예. 근데 실제 부, 북한에 비자금이 넘어왔잖아요. 예, 데 그거 때문에 그저 엄청 그저 처벌도 많이 받고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거기에 태국에 갈때그 예. 트렁크 를몇개 뭐를 가져가는지 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남방 그 저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다 하루씩 들리는데 그리고 태국은 3일 동안 머무, 머무른다더라고요. 자기 딸 만난다는 사람닙니까 그래서 아 그리고 태국하고 예. 어젠가요? 그 예. 일본하고는 지소미아를 그게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파기를 해가지고 예. 예.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작 필요한 거는 우리가 90%를 얻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그 중량 그리고 그거는 지소미아를 파괴하면 일본하고 저 정보 교류가 그냥,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미국이 아한 마디 예. 대해서. 11월 22일까지 이걸 철회하라고 그랬어요. 예. 지소미아. 예. 정식으로 욕을 했다니까? 예. 11월. 11월 20일. 네. 왜냐 11월 23일부터 이게 바로 되니까 예. 아. 중단되니까, 종료가. 예. 예. 예. 그래 11월 22일까지는 한일정보교류협정, 그래서 지소미아가 유효한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럼 이거 11월 22일까지 그걸 해라. 아. 철회해라. 근데 대한민국 소위 예배역 장성단 있잖아요. 예. 제가 운영위원회로 했잖아요. 예예. 그 지난번에 지소매와관련해 특별 성명 됐잖아요 거기도 명시돼 있어요. 아. 11월 22일까지 예예. 이거 철회해라. 예. 만일 하지 않으면 은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음. 대한민국 소 예벽 장성단이 앞장서겠다. 음. 한마디로 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건부 음. 어 선전 봉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 지난번에 방송에 그걸 했어요. 예예. 그 성명서. 그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그, 그 제목이 그래되 있었는데 네? 예. 그, 그렇게 그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예. 태국하고 어젠가 저 지소미아 체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태국하고 우리가 예. 군사 정보 교류를 할게 뭐가 있냐고요 예. 예. 예.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공유 합니까 미사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태국이 탐지하고 우리한테 줍니까 우리가 예. 거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예.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사이코 짓을 하고 있는거 사이코. 아니 그리고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 미국편에 이제 서가지고 이제 그 북한에 이 뭔가 이저 노동자들 데리고 오고 뭐 북한하고 거래하는 거를 금융거래를 차 전에는 차단 안하다가 지금 차단하는 쪽으로 한 단계 이제 한발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제 발을 디뎠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할까 우리 생각해보면 야 북한하고 거래해라 그러 이야기 또 하겠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보기에는요. 예, 예. 나라가 이렇게 응막으로 해놨고 예. 회화 선반까지 정신이 납니까? 예. 그래 여유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예. 나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마지막 여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제목도 대통령의 마지막 여행까지 이렇게 <웃음> <웃음> 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나 이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거 예. 나라가 지금 지금 보십시오. 코스피 그냥 1900년 대로 떨어졌죠. 예, 예. 환율은 우... 아, 딸리 뭐뭐 뭐, 해나 대비 또 달러 대비해가지고 한율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경제가 그 지표로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국민들 다 그냥 그를 내한테 내 내쫓을 겁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있으면은 뭐 밀가루 값도 올라갈 거고 원유 가격도 올. 올라... 라가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가격이다 반영되니까 라면값, 국수값, 전체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아니 저소득층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 바꿔 가지고 돈더 많이 버니까 잘 살게 되고 그러한 악순환이 이제 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게 이게, 예. 이게 지금 워낙 총체적으로 예. 예. 모든 분야에서 이게 그 재앙에 갖고 지금 그 위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이제 한가하게 말이야. 휴가 가고, 틈만 나면 말이죠. 음. 해외에 나가고, 음.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어, 제일 중요한 게안 보잖아요. 안 보, 북한의 미사일도, 아전보장회의도 주지 하고 예예. 엉뚱한 데 가서 시험하고 있는 거지, 계속. 어? 한심한 거야, 한심하아 예?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만 그래,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조구. 지금, 저, 지명한 지가 벌써, 한 열흘 넘었죠. 그런데 예, 예.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버렸잖아요 야, 그럼 피의자죠, 피의자. 예. 그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 제가 법률 전문가 는 아니지만은 예. 검그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예. 법원에서 그저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수색영장을 어, 청구를 할때 <웃음> 예. 그게 그저 범죄 행위를 다 어느 정도 지시를 해야 돼. 그죠. 예. 법원을 설득해 을 법원에서 아 이거 범죄 혐의가 있다. 예 인정을 해야 이제 이거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압...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예요. 조국에 조국 집 빼고 다 압수색 수 발부. 그러니까 예. 무려 삼십 여 곳이래요. 예. 압수수색 한 대가 예. 동시다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가 저 군사정으로 그. 동시 표적 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예. TOT. 예, 예. 타임 온 타겟. 그러니까, 발사하는 시간은 다 틀려. 예예. 하는데, 목표지점에 떨어지는 시간은, 근데 목표지점도 여러 군데란 말이야. 예예. 발사하는 데도 여러 군데인데,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 아. 그걸 TOT 공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도 면 심리적으로 위축해 돼. 왜냐 저, 저, 대근, 어, 어 서울중앙지검, 소 서울중앙지검, 서울 예. 특수이구에서그 배당이 됐단 말이야. 아. 거기서 수사관 100여 명을 예. 30곳이 넘는데 수책을 하는데 압수수책을 제가 보기에는 도티야. 아. 왜냐하면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예예. 출발은 다 틀리잖아요. 뭐 부산에도 가야 되고 예예. 서울에도 있고 뭐 하니까. 하지만 압수수책 <웃음> 개시한 시간 똑같다 얘기야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그, 예를 들어서, 그, 오늘, 오늘 11시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가까운 데 하고, 그니까 러 멀리 수, 수색 들어가야 되는 데는, 그 전날 떠나가가지고, 그 근처에 방면하죠. 대기하고 있다가, 딱 11시 되면은, 동시에 밀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상도 보니까 <웃음> 제가 택배입니다 하고 띵동이고 택배 왔습니다 하고 택배 문 여니까 확 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미가 예. 그게뭐한 예. 10가지 정도 된대요. 1가지내물수수뭐 예. 여러가지 많은데 예예. 그 중에 10가지 다 인증하고 했고 예예. 그다음에 그럼 그걸 해미가 어. 있는 증거를 예.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유린대 36곳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예. 검찰에서 그 법원에서 다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은 지금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감옥 가게 생겼네 예. 지금 피자야피자 내가 예, 보 피의자잖아요. 예, 예. 예, 그죠. 피의자가 아, 무슨 법무부 장관 해. 그럼 법무부 장관 지명을 했다. 그러면 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 지 그걸 통제를 받,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중장 보고도 하고 예. 그럼 뭐, 법무부 장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예. 법무부 당, 피의자한테 예. 또 상관이니까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그런 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끌려와가지고 수사받고 그 감옥 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고. 아니, 근데 이 민주당하고 지금 청와대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게 왜냐면 이딱 보니까요. 이게 그 펀드를 보니까 이 펀드를 또 우회상장을 시 그러니까 펀드가 자기들이 이제 이 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펀드는 이게 펀드를 빼, 돈을 빼면은 우리가 약정금액고 약정위반 해가지고 돈을 빼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도 없어요. <웃음> 가족펀드라. 가족펀드야 그러니까 사금융. 펀드운용사가요. 아, 예. 실제운용책임자가 음. 오촌동생이래요. 그리고 1 0 0 가족만 응. (6명이) 돼 있다고 예, (6명이) 가 예. 정확한 숫자는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했는데 대통령이 말이죠 수석보좌관이 의때뭐2 예. 0 0 0 스마트, 2000년제... 스마트 시티를안 듣고 스마트 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게 전부 이 가족펀드가 그 투자한 투자한 그... 회사가 수조한 간극공사 있잖아요. 예. 이게 가로등 전멸기 예, 예. 이게 전부 다 스마트 도로하고 관계돼 예, 예. 스마트 시티 관계돼 예, 예. 대통령이 그러는게 이게 그쪽으로 전부 수주가 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려 1700여 명에 전국에 예. 그걸다 수주 싹싹 싹싹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도둑놈들이지 이거 국가노고를 갖다가 예. 정보를 그 예. 활용해가지고 자기 지기를 이용해서 예, 예. 가족들 원불이에 예, 예. 자기 시기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171... 그그 이거 직권 남용이잖아. 171. 배임이지 배임. 171억 건이래요. 1700. 아이고. 아 170? 171억 건.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쌍스리 하... 왜냐면 이게 저 광역공사 이게 저 특히 시설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에. 그 지방 그 중소기업들이 있고 예. 하면은. 예. 지방으로 거의 그 그. 그, 그... 지방 업체들이 다 하죠. 그래 간데요. 예, 예. 근데중국을 이렇게 하는 게는 없대요. 없어요. 이런 와이브게. 대통령 가지고 그저 그 추석 보장원회에서 무슨 어 스마트 시티가 뜨고 스마트 도로가 뜨고 하니까 예. 어 그게 그냥 어 이거 저 가로등 전멸기 같은 거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에 그냥 음. 새로운 그, 그 기자재 같잖아요. 예. 그거다밀해준거지저저 예. 지방 정부에서 예. 눈치보고 예. 아 이게 뭐 그래 하라는 뜻인 뭐양다 그렇게 그래 쉽게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뭐 알아서 기는 거. 그건 뭐 증거 에 있는 건 아닌데 <웃음> 하여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데 음. 이게 지금 한 10여 건의 이, 이 범죄 혐의 가요 예. 뭐 딸의 그 어, 입시 부정부터 해가지고 정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예. 예. 예? 예. 시험 한번도안 치고 예. 어? 예. 시험하면 뭐 전부 그냥 서류 면접 이래가지고 또다 들어버린 거 아니야 예. 대학, 대학교도 그렇게 들어가고 고려대학교 예. 서울대 뭐 환경대학원인가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고 예. 지금 현재 부산 대학교 그 어학 전문대학원? 예. 거기도 그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논문도 촌, 어? 그면 인턴 한 2주, 그것도 2주 도안 했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일, 제일 저자로 올라가니까, 그거를 가지고 막 전부 다 자기소개서 해가지고, 예. 인정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예. 이게 완전히 편법에 다른 들이라니까요. 예. 그러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이죠. 기회는 예. 평등할 것입니다. 예. 결과는. 어, 과정은, 과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결과는, 어, 저,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예.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딱 거짓말이에요. 이게 저 대통령 저 재작년 5월 9일 취임사의 핵심 구조래에요 이게. 예, 예, 예, 예. 여기에 전부 정면으로 대, 배치되는 거야. 예, 예. 자기의 최측근 참모가. 예, 예. 예,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한 당사자가 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야. 이렇게 위선적인 정보가 있을 수있 아니 이런 사람이 민정수거를 하니까 인사검증이 전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 그런데 죠이 사람이 자기 예. 대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예. 그리고 본인이 지난 8월 3일 예. 오후 8시 57분에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예예. 본인이 조국 본인이 예예. 오, 참으로 오랜만에 고교 동문 선후배들과 소주 한잔 했습니다. 예. 뭐쭉 노는데 예. 그 사진이 딱 모여있어. 예. 사진이 뭐가 있냐 면은 부산에서 했는데 예. 부산에 노는 그 소주 이름이 대선소주거든요. 대선소주, 대선. 대선? 예. 대선. 예? 있어있어있어 예. 있습니다. 대선소주 오나가 예. 우리 고등학교 선배야. 아, 아 후배, 후배. 아, 예. 그권 알고 있어요. 대선소주. 그 다음에 진로가 있어요, 가운데. 예. 예. 그 다음에 끝에 뭐 하나 있으면 뭐 좋은데가 좋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좋은데야 그그상호를 예. 이렇게 딱내 가지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예. 앞 조금 말씀드린 글을 밑에다 올려놨어요. 대선 진로 좋은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진로 딱 좋은데 그러면 무슨 자기가 참 대선 나가겠더란는거 아니야. 원칙을 예. 틀어 거잖아요. 꿈도 야무지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게 예. 조국이 예. 예. 자기하고 운명 공동체처럼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아, 아, 아, 아. 해가지고 자기 대선 주자로 음. 민주당에, 음. 자기 후계자로 하려고한게그 중앙일이 보이잖아요. 보이죠. 옛날에 그저저 저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예. 노무현 대통령 뭐뭐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예. 국회 몇번한거 외에는, 예, 예. 그거 해양수산부 장관 식당거 아니에요. 예, 예. 대선주자를 보내려고. 예. 그 해양수산부 장관 그 간판을 가지고 특히 혼합에서 DJ 한마디 하니까 표가 팍 올라가지고 예. 뒤집어 가지고 대선주자한테 해가지고. 그죠. 또이해찬이어 당시 뭐 민정당입니까? 예. 예. 대표하고 이제 예. 대선에서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예.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뭐라 했냐고? 김대비라는 이상한 놈시켜 가지고 백리 비리도 아닌데. 예. 완전히 그 사기꾼을 한놈 동원해가지고 그냥 백림 비리로 그냥 올라가면서 씌워가지고 응. 제끼고 대중이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작자들이야 그런 인간들 작자들.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선부다다 그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그런 인간들을 국민들이 뽑아주고 했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그게 지금 그 지금 저 그 KBS까지요. 예, 예. KBS까지 지난 저 8월 22일, 23일 이틀간 예. 그저 어디죠? 한국 리서치 예. 이론조사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예. 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장이 예. 되면 좋으냐 안, 아, 안 되는 게 좋으냐 이거 여론 조사했어요. 했는데 그 전에는요. 이게 저저 저, 돼야 된다는 여론앞 압도적으로 많았다니까. 그 예, 예. 근데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예. 부장 부적합이 48%고요. 예. 부모부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전에는요. 42%였대요. 아, 예. 이게 18%를 팍! 3배로 떨어져버렸어. 어, 그제 뭐, 종합일본 거지. 상당히 응, 것도 60%까지 올라갔던 정권 홍, 홍, 홍익병 방송이 이제 KBS 아닙니까? 예, 예. 예. 네? 그죠그죠다 예. 알잖아요, KBS. 그런데 예, 예. <웃음> KBS에서 여론조도 발표한 게. 예. 즉, 부적합 48% 어, 제 적합 18%로 나왔다니까요. 예, 이 방송에 예. 이 정도야, 이 정도, 국민들이. 아. 네? 근데 이걸 지금보다 지금 더 유, 심해져요. 즉, 유유 부적합이 60%가, 6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저, 저, 저 조국 후보가 지금 소속한 예. 서울대학교. 예. 또 자기 모교잖아요. 예. 총학생에서 발표한 걸 뭐, 여론조사 결과, 90, 거의 90% 이상이. <웃음> 무식합이야 아9 5 이상이에요 아, 예. 그리고 뭐 대문 그저 촛불시위하죠 예. 고려대에는 고려대대로 왜 고려대에 그저 인턴 하면서 예, 예. 그 논문 제일 저자로 그 사기 친 거야. 가지고 부정 입학 행거로 하니까 고대 그 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부산대도 대문, 대문 그래서 부산대도 대문. 부산 의전원에도 부정 입학 그릇 했다 해가지고 또 자학, 부정 자금 준거이거막 들고 온리 나고 예. 오늘은 보니까. 그, 저, 장학금, 그, 준 놈, <웃음> 저, 그, 교수 있잖아요. 예. 그 놈이, 그, 또, 그, 그걸 받아가지고, 예.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또 갔잖아요, 지금. 이제, 아. 부산의료원장이라니까. 원 예, 그자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논데 보니까, 파일에 예. 응? 저, 무슨, 뭐, 자기 동료 교수, 부산대학교. 예, 예. 그것을 대통령 주치로 추천했다, 자기가. 아. 깊게 이걸 그걸 자기가 했다. 아. 했다 했 그러고 증거가 나와버렸어.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아, 대통령 조치가 대통령 지금 그래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연세대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이나. 뭐, 여기서 그래. 하죠. 그런 네. 근데 지방대학교 교수가 예. 국가대학 교수가 주치하는게 예. 처음이에요, 사실은. 처음이죠. 그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데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나어버린 거야. 예. 이것도, <웃음> 그러면 부산 그, 저, 대학교. 예. 그저 조국 딸한테 부정장학금을 준그 아. 교수는 예. 뭡니까 그게 뇌물을 뇌물 받네 내물 내물이네 그 부정장학금을 준그 자체가 뇌물이야뇌물아 김영란법 위반이네 복시적 부정청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내물죄부터 해가지고 예. 워낙 이게 배임 해가지고 쭉뭐 의무방해 워낙 이 제목이 많은데. 예. 예. 그거를 다 대해 보니까 최소행량만 다 대해도 0년이 넘대. 그렇게 0년 징역 살아야 될피 비자를 법무부장관에 그래도 법치수호에 임명을 <웃음> 해서 우리나라 사무 계획을 한다네요. 예 검찰개혁을 더... 또 한다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그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그를 소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고 이야기하잖아요. 오. 그게 환지 코미디에요, 코미디. 검찰 개혁한다고 하니까 검사들은, 야, 누가 누구를 계약하나. 그러니까, 누가 그, 누구를 계약하나. 화가 나가지고 덮칠, 덮친 것 같구만. 열받아가지고. <웃음> 니한번 털어보자. <웃음> 그리고 저기 그 조국 폰드가 그제 전멸기 가로동회사 거기도 투자했는데 또 2차 전지 산업 거기도 또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2차 서, 전지 야, 산업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산업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2차전지 산업에다 투자를 하면은 이뭐 우회상장이 된다더라구요 우회상장 우회상장 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나 비싸게 팔면 시세차익을 높이면은 이게 수십억에다 수백억을 번다는 오늘 거죠 오늘 서 보니까 예. 주가조작협의까지 추가로 됐어요아 주가조작 펀드가 주가. 아니고 예. 주가 뭐 하여튼 무슨 주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이게 예. 원래 청와대 직원들은 주식을 못하게 되어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못하는데 사모 펀드를 이용, 그니까 그 아, 조항에 좋다. 사, 그, 해당 사항 없는 사모 폰들 이용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우회상장을 해가지고, 수백억을 뻥, 뻥튀기 한 거, 이거는 범죄죠, 이거는. 범죄죠. 네. 네. 범죄자라, 이 말이야. 범죄 혐의자라 이거야. 네. 그게 피의자란 말이야. 네. 이런 사람을 법무부 그것도 다른 냐인데고 법무부 장관, 근데 욕심이 가하면 다치거든요. 네. 욕심이 네. 가면거 아니, 그러니까, 아,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자기 가 돈이나 벌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네. 됐을 건데, 이렇게 돈을 막 벌려고 한 거는 소위 말해 가지고 자기 대선 자금 발련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시요 자기 재산이 뭐50매덕 있는데 왜또 이런 무리한 짓을 합니까? 그그 민정 속만 해도 명예직인데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싸고도는데 만약에 조국이 딱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태양광 비리 뭐 다 수사될 거고, 여기에 엮여있는 관공서의 그, 단체장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계 약으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죠. 안 예, 됐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뭐, 사람한테 충성하시고, 하고 조직이 충성한다. 예, 예, 예.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좀 주고, 뭐, 이렇게, 뭐, 찬잔하면서, 예. 그, 살아있는 권력, 예. 이내수도뭐야기를 했잖아요. 수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대로 어 좋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문, 윤석열이 이 사람이요. 예. 원래 통계가 잘안 되는 사람이래요. 아. 예. 예. 근데이 아, 아. 양반이 지금 보니까 해석이 많아. 예. 윤석열이 검찰 이걸 쇼를 해가지고 쇼로 예. 해가지고 청문회 대충 이거 검찰 핑계 대고 넘어가지고 임명할 거다. 예. 어? 핑계거리준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예. 정식으로 저 원칙, 원리 원칙대로 지금 법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후자예요 윤석열 아, 밥도라... 그 검찰총장이 제가 뭐잘 뭐 알지도 못하지만 현재까지 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워낙 야한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딱한다니까문제인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잖아 음, 그러니까 호, 소재가 딱 봤는데 왜냐면 검찰 내부 반발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딱, 그냥 이게 터져버린 거야. 예, 예, 예. 아, 이거는 내가 안, 하, 안 하고는 검찰 조직이 살아날 수가 없고, 예. 또저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검찰 해가지고 수사권 조직 뭐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 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판에 예. 그냥 좀희한하말 정말... 하면 골로 보내버리자. <웃음> <웃음> 그래서 예. 이미 골로 갔어요. 예. 그 저, 조국은 갔어요,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일체 미련 가지 않고 예. 지금 그 법대로 예. 어, 처분을 개방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예. 무슨 검찰 계획을 한다, 뭐 어, 사법 계획을 한다 이딴 소리 할지 예. 처지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 뭐냐. 예. 문재인 정권을 정조전한다니까. 아. 그 문재인 정그 대통령이 지금 한가하게 예. 해외 순방 가서 놀 이게 뭐 그냥 그할 애가 아니라니까. 마지막 여행이네 마지막 그래서 여행. 내가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예. 못 나가요, 앞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네, 요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 저, 윤석열 검찰이요. 이미 예. 손댔어. <웃음> 이미 피를 묻혔다니까요. 예. 이게, 저, 조국으로 끝나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제일 큰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예예. 자기가 다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냥 같이 손본다니까. 아. 그리고 어차피 그 앞에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두 명을 이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그,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다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려면은 지금 조국이 뿐만 아니라 이저이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을 전부 일망타진을 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돼야지 자기가 살아남지 안, 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 어제는 예. 어제는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예. 청와대도 그렇고요 예. 많은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오늘 뭐 하루 딱 지나니까 다 나오잖아요. 예. 일체 청와대도 안 알리고 예. 민주당 쪽에 안 알리고 검찰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법무부 예. 도 보고도 안 하고 예. 그러게 압수수색 막 직전에 그냥 한다. 일반교 통보하고 해버린 것같아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막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내일 그 박근혜 그~ 예. 이재용 어, 삼성전자 부회장, 예. 그다음 최순실. 예. 그 다음 최순실, 그정직명인 최순실 부르면 안 돼, 사실은. 최서원이거든요. 아, 최서원, 예. 그 본명이 개명이에요. 최서원이야. 아, 예. 그 최순실 하면 완전 총태가 나니까 예, 예. 이미지 흐리려고 그렇게 그래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 이것도 아, 나쁜 놈들이. 하여튼 어떻게 돼? 예. 내일 그저 대우 최종 선거 공판이 있어요. 예. 오후 2시에. 예. 예. 그결과 이게 뭐 지금 25년이 있으며 선거됐잖아요 예, 예. 1심에 2 4년에다가 예. 유심해서 1년 더 늘어나가 25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 최서원 그 다음에 정유라 예. 이거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이게 뭐그 다음에 뇌물 뭐 이런 이야기 특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저 문재인 어, 조국 조국 예. 딸이 조민이에요 예. 이 언론에 그걸 보도가 됐어요 로 이어지는 그게 공통적 조민과 정유라는 입시부정이란 말이야 예, 예. 아 정유라는 그명식이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다가 아시안 금메달 금메달 예. 그 체육특기생들 그 혜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기 실력 들어간 거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입시부정으로 해가지고 예. 이아이대 교수가 무려 세 명이 지금도 아주 감옥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때 엄청 정세에 예. 그 <웃음> 반하는 예. 그걸로 이제 되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예. 저 지금, 저, 조국 딸은요, 예. 더 심해. 정녀라고 아. 더 심해. 예. 중료라는 그래도 뭐, 오늘 절차를 거쳤잖아. 그 얘는 한, 한 학교가 아니고, 예. 무려 세개 학교, 예.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러고, 서울대 대학원 들어갈 때도 그러고, 예. 지금 부산 의대학교 의학 전문 대학원 지금 들어갈 때도 전부 시험 한번안 치고, 예. 들어가고, 가서 수학 능력이 안 되니까, 예. 매번 낙제 묻고 말이에요. 음. 유급됐는데. 그데그 근데... 근데 계속 그살리주고 장학금 받고. 장학금 받고. 받고. 그 다음에 그거 가정을 보내고 다 털어놨잖아요. 예. 어? 조국, 그, 저, 그러니까 자기, 어, 부... 엄마죠, 엄마. 엄마. 어, 엄마죠. 조민이 엄마. 엄마죠. 아, 엄마가 할머니 아, 할머니, 예. 그, 저, 부산 그, 그, 그분도 부산대학교, 음. 뭐, 간호. 예. 학과는노으신모인데 어, 그거 가서 뭐, 그냥 그림도 기증하고 예. 그그 그 현장에 조국도 있었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유급 되니까 예. 그럼 유급이 안 되고 말이죠 예. 조국이도 부탁한 게 있고 예.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예. 드러났잖아요 입시부정 명확하게 해 버린 거야 예. 입시부정부터 해 가지고 내물뭐 이거 쭉 이거 한게 직권남용 뭐 이런 게요 예. 배임 박근혜 최서원 정유라 가더 질이 나쁜지 재질이 예. 예. 문재인 조국 조민 이 세 사람의 질이 더 나쁜지, 한판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최수원, 정류라는, 예. 박근혜, 그, 지는 측이 하나도 연루된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예. 그죠. 그 조국은, 지는 측이 거의 망라돼 있어. 아, 집안 전체가. 사모펀드 이런데, 집안이, 예. 예. 자기야, 뭐, 뭐, 모친, 뭐, 리지 집, 아내, 그 다음에 치, 친동생, 그 다음에 재수씨. 예. 오촌 동생 뭐뭐 음, 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야. 그게 재질이 뭐가 더 나쁘냐 예. 이 국민들 비교할 거냐 이거 왜냐면 생생하게 지금 국민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니까 예. 심지어는 관용 저저 어, 공익행 저 방송까지 예. 막 이걸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예. 많이 아는 거야 지금. 그 한에서는 뭐 말하고 한겨레 뭐저 경향 신문 뭐, 뭐 자파 메시도 전부 다 때리고 있더라고 저 조국을.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또이 불똥이 튀는 게그 조국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뭐또 그런 인턴십 같은 그런 게 있나 봐. 요 근데 거기 회의가 1홉번인데뭐몇번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간 데도 불구하고 뭐 잘했다고 이게 저기 뭐 인증서도 주고. 그 이제 이제 문 저기 박원순 시장까지도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딸이 원래 서울대 미대였는데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했어요. 미대에서 법대, 미대가 점수가 낮고 법대가 점수가 높은데, 법대에서 미대 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미대에서 법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천하의 입신자들이야. 천하의 미신자야 예. 국민들 속여가지고, 예. 예. 자기들 선하고, 예. 자기들이 제일 정의롭고 말이죠. 예. 자기들 제일 깨끗하고, 예. 음. 제일 서민을 위한 단사 작자들이, 비파보니까 예. 참부 그렇게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예. 이게 나쁜놈들이지 나쁜놈들이야 정말 그러니까 원래 어. 이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은 내 사기꾼이 렇게 쓰여있으니까 그렇다더라 깨끗한 책은 안하잖아 걔들은. 저저폭은 근데 얘들은 깨끗한 책을 안하고 뒤통수 위를 치고 있으니까 재산을 무려 50몇씩 가이 했으면 저는 저 재산 얼마 같아요? 결말이 창피스서얘기 안하겠습니 아니 한치도 없어 저는 한치도 없어요 개이로 보 하여튼 뭐 하여튼 그리고 나는 솔직히 챙피해서내 재산 이야기를 못하는데 예. 아, 저 평생 그래도, 어? 해군 제독 출신인데, 예. 남들 보면, 야, 뭐, 이런데 아니에요. 예. 공직 생활을 하면서요, 예. 그, 그, 진짜 집한채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예. 아이고. 아, 그러다가. 뭐, 그것 하면서도 뭐, 이렇게, 예. 그좀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요령이 있어는데 저는 뭐, 요령도 없고, 예.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예. 그렇게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하게 사는 분이 뭘 그런 그래 욕심이 많냐, 이거야. 예.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저조국 이거는 이미 강수갈 그 이제 기승사실을 보고요. 예. 문제는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 아들있잖아요 예. 거기 부정 취업 문제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들이 하는 회사가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엄청 수준을 많이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그, 납품해가지고 이분짜리 영상을 2천만 원씩 받고 팔았대. 거의 대부분 공짜로 많이 제공한대요. 예. 근데 그걸 막 전국에 뭐. 뭐백몇 군데 <웃음> 수그 어, 했던가 뭐, 예. 아니 쌍슬이 7 0 0여개 학교에 야 그런 거 해가지고 예. 그다음 지금 그 딸하고 사이가 지금 태국가 있는데 예. 사이가 또 무슨 이게 뭐 사업을 하는데 용자 어, 문제 해가지고 뭐등데 이게 야기 많더라고요. 그럼 그게 아니 이 이쪽은 집안이 전체로 세트가 세트로 그러면 은이 조국인 그 가족 모임을 이제 감옥 가서 하겠네. 네. 교도소 가서 하겠네. 아그까 그러니까 조기도 그렇고. 예.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네.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재임 중에 네. 가족으로 인해서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원래 가족이 또 가족 은 이제 뭐저친 동생도 있고 네. 어뭐 있잖아요 일치 없잖아요. 가족 그 박근혜 대통령 가수는그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청와대에 안 들어가 오지 마라 해가지고 오히려 동생들이 서운하다고 어, 뭐, 그랬다든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느낄 정도로. 비인간적이라고 한번 정도 불러가지고 밥사주뭐장도 그, 되는데. 그대통령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네. 자연스럽게 가족도 만나고, 네. 이렇게 하셔야지.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예 그냥 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버린것 네. 같아요. 네. 원천적으로. 메모차게. 네. 차단하는데 이상하게 네. 그랬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그, 네. 그, 인간적으로. 그렇 그렇겠어요. 네.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내일 또, 그, 선거 폭발이 난다는데, 예. 하여튼 선거 공간 후에 내는 굉장히 국민들 민심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아무튼, 그것도 없고, 이제, 저거 하나 터지면, 이제, 태양강 비리부터 해가지고, 거기 가, 관련돼 있는, 그, 저, 공무원들, 뭐, 지자체장, 단체장들, 뭐, 그, 저, 줄줄이, 이제, 감사 들어갈 거고, 뭐, 그, 뭐, 이래저래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일망타진되는 그런 시점이 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내부 국내 정치적으로도요 예. 완전히 지금 그, 끝, 그뭐 끝이 보이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권이 예.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일단 예.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완전히 뭐 젊은 사람들까지 그걸 들고 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예. 그다음에 뭐저저 저 야당에서 어떻게 뭐 하는 이런 얘기할 <웃음> 필요 없고 예. 일단 국민이 용납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대외 환경이요. 예.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예. 제일 목매달고 게 김정은이 비만, 김정은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이게 정치적 이득을 본다는 걸 시골에, 했어요. 그 예. 근데 대북 정책 완전 히 총체적으로 예. 다 실패해버렸다고. 짧은 소대가 있 네. 일이다. <웃음> 김정은이 완전히 막아버리잖아요 문재인을 예.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예. 그리고 저, 저, 트럼프 대통령까지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저, 저, 이번에 G7. 프랑스 예. G7 정상회담 때 예. 아베 총리한테 일본 총리한테 김정은 북한 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안전 무시하더라 음. 얘기해 버렸어요 자기는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치급을못 받는다니까 아. 북한으로부터 예. 그걸 자기 만들어거니 김정은 예.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 예 그죠 어? 두 번째 예. 우왕이 전통적인 동맹이 미국 돌아섰 버렸죠 예. 일본 일본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은 완전히, 이게 그냥, <웃음> 거의, 무방이 아니라, 적대 관계로 거의 변해버렸잖아요, 지금. 예, 예. 그걸 예. 누가 했느냐? 문재인 예. 대통령 본인이, 예. 그, 그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어. 예. 예? 아니, 그런 게, 한미, 그, 저, 저, 저 중형 배상 판결 있잖아요. 이거 해봐야, 기껏 1 0억이 10억. 예. 10억 개인한테 배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라고 그러다가, 예. 10억이 아니라요. 예. 만배 이상 손해를 본 거야. 뭐, 예? 아예만 제가 보기에는요 한 천조 이상 다나났다뭐 천조 이상 손해를 본 거라니까 10억 때문에. 예, 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라니까. 아니 뭐뭐그 예? 재산도 재 재산 그거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여 적죄로 고발된 게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장관들은 여 적죄 이 적죄 뭐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정, 이제 검찰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여적제 수사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저거는 사형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예. 일본 그런데 예. 문제는 미국이, 예. 일본이 이미 오늘부터 백색 그 화이트 리스트 예. 국가에서 배제된 거 <웃음>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미 그 수출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반도체부터 말이야, LCD 생산하는데 그그 그 핵심 소재 예. 하나하나 심사받아 들어와야 돼. 예. 이게 엄청난 차질을 빚으면서 빼드, 한국 경제 히 엄청난 음. 먹거름을 끼운다고요 음. 예? 근데 일본이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 예. 제가 봐일본이요 예. 문재인 물 계속 나오면서 계속 더 갈른단 말이야 독도 예. 방울유를 뭐 하고 말이죠 예, 예. 일본의 금융제재들어있요 예. 예. 일본 자금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 일단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이게 그 정도로 실망했다 매우 우려스럽다 예? 그때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예. 이런 거짓말, 예. 이런 이야기 다 놔버렸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지켜보라. 예. 앞으로 무슨 얘기를 지 두고, 두고 보자. 그, 네. 대통령. 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손 보겠다는 이야기야.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하고 대한민국 분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를 손 본다니까요. 예. 그런 그러니까 거 예. 가장 치명적이고, <웃음> 이게 뭐냐, 이거 검토하고 있단 말이야. 예. 미국이. 그러면은, 뭘 예.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뭐 시작한 대로 모입스컷을 걸지 아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또또 타격을 받으니까 예. 하여튼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가장 합법적이고 어 합리적인 예. 소위 제재가 뭐냐 이걸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은 예. 예. 문재인 정권을 아라온다는거저 예. 레짐 체인지 한다 예.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레짐 체인지 하기 전에 문재인 먼저 레짐 체인지 당했고 그리고, 그리고, 저기, 미국. 수순이그래 되겠네. 예, 미국의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다 쫓아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더라고. 중국 애들 다 쫓아내잖아요. 그럴 가능성? 예. 네. 그, 그, 그러면 네.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예. 네. 근데 뭐 이미 그, 그런 이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그, 뭐 여권? 예. 뭐 비자? 비자 발급 중, 발급 할때 심사 까다로워졌고. 아,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이제 여권국 이민국 이민, 이민 가는 거는 저기 괌에 가서 심사 받아야 되고 이민국을 저 주한미대사관에 있던 이민 그 사무소를 예. 괌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 오지, 미국에 이민 오지 말아냐 이제. 피곤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갔다 온 사람 미국 못 들어오고 예. 그런 거 그러면 문재인도 미국 못 가는 경우가 되고 하교로또 저기 문정인 문정인을 갖다 미국에서 반대해 가지고 음. 주한미대사 이 취소돼 버린 거고 그래. 어, 그래 되겠네요. 그러면. 그니까 러 이게, 네. 예, 그니까 제가 저 여러 번 말씀드린 어, <웃음>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 예. 착각하면 안 된다. 그니까 러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 한미동맹이 음. 와해되면요. 대한민국도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미동맹이 지금 와해는 아니라도 예. 엄청 약화돼 버렸거든요. 예.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저 트럼프 정부에서 예. 문재인 정부라고 이번에 지, 지칭해서 예. 굉장히 우려와 실망을 표현했단 말이야. 음. 지소미아 때문에. 예. 이거는요. 그 한미동맹의 그, 그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의 힘의 원천일 수도 있어요. 한미,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권의 치명을 줄수 줄 있다니까요. 그죠. 어? 치명, 예. 치명타를 줄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마디로 어, 문재인 조국 예. 공동 운명체라고 하자 공동 운명체 예, 예. 공동 운명체의 비극적인 운명이 예, 예. 머지 않았다 예. 어,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또 이렇게 어, 좋은 이야기 해주신 어, 우리 신동구 제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그뭐 이제 로가면 올해 안에 정복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보니까 올, 올, 올, 올해 연말까지 갈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말을, 이저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존속할지 연말 예. 이후에도 저는 그런잘 모르겠습니다. 예. <웃음> 아무튼 간에. 지금 이... 하는 거 보면은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고 있는가? 재초하고 예. 있는가? 자멸을.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앞전에 박근혜 정권 때 감옥 가신 분들은 이제 애국자가, 된, 애국자 낙인 딱 찍히는 거고, 지금 감옥 들어간 사람들은 매국노, <웃음> 역적, 저, 반역죄 낙인 찍히는 거고, 아무래도 뭐, 여적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니까, 저거는 뭐, 몇 년, 진역 몇년 필요 없고. 바로 사형이죠 그, 예. 그, 저, 그 얘기를 누가 했냐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나? 예. <웃음> 총살 시켜야 된다고 그래, 총살. 아, 총살. <웃음> 아니, 총알도 아깝다는 뜻이지 <웃음> 예. 그, 뭐, 그건 뭐, 그런 좀, 너무 심한 얘기인데. 예. 에, 빨리 이거 수습을 아, 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위험하다. 이상각이 들고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남북 군사 합의서부터 폐기해야 된다. 왜? 북한이 완전히 합의 위반 했잖아요. 예. 미사일을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9발 <웃음> 쏘았는데 예? 18발 이상을 쏘았는데 예. 그그 예. 이상 위반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휴전선이나 어디에서 총소리 포소리 한번 나도 이거는 합의서 깨진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미사일을 쏴 버렸다는 거예요. 탄도 미사일 예. 이거 이건 합의 깨진 거래 군사 합의서부터 예. 굉장히 굴욕적이고 이거 한국 문서와 다름없어요 예. 빨리 이거 폐기해라 예. 어. 그다음에 지수미야 이번에 종료 선언한 거 예. 빨리 철회해라 예. 그다음에 어, 위안부 그~ 친 배상 판결 예. 이거 무효 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그래서 일본에 음. 우리가 잘못하면 사과해라 사과, 해라, 사과. 예. 어? 우리가 어, 친구권 협정 위반한 건 맞다 예. 우리 그때 다 우리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그 돈을 준 거를 예. 배상한 거를 개인한테 배상을 안 하고 우리가 경제 개발 하는데 썼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거는 개인한테 배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웃음> 음. 당신들은 신경 쓸거 없고 음.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예. 하라 이거야 음. 예. 그럼 뭐 그다음에 그 <웃음> 원전 뭐 예. 조금 더하서 원전 증처에 예. 그 예. 어제 있지 않습니까? 저, 저, APR1400이라고 제가 현대중공업에 예. 있을 때, 예. 원자를 그거 제 담당을 했다니까요. 예. 까지. 예. 그래서 좀 알아요. 예. 근데 그, 그 APR1400이라고 한국형 고유 원전 모델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 인정받았어. 예. 그런데 우리는 원전 수출 제대로 못하고, 예. 지금 저 저, 두산중공업이요. 예. 그 파산, 파산지경이라니까. 예. 왜? 해외 수출을 못하니까, 제대로. 예. 국내 운전도 제대로 못짓고 예. 그러니까 생산은 안 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음. 그, 그, 그, 그 시설하고 음. 그 생산 라인을 갖다가 예. 그 종업원들 예. 그 기술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손한 예. 손대로 한손 지금 엉망이고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원전 그책금 빨리 처리해야 돼요. 예, 예. 그게 잘못돼아 그다음에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뭐 체제 임금 이거 있잖아요. 예. 주5 2오이상이거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 망조하던 포퓰리즘 경제정책, 예, 예, 예. 빨리 그저저 저 폐기라. 예, 예, 예. 아 그러지 않고는요, 문재인 이권에 살아남을 수밖 <웃음> 없어요. 난 해를 못 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기, 그, 단두대, 박근혜 대통령, 그, 광화문에 단두대 끌고 나오고 했잖아요. 이 촛불 집회. 예, 결 예,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단두대 댕강 모가지 날라가게 생겼군 글쎄요. <웃음> 글쎄요. <그렇지, 웃음> 예.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총알 쏘면 그게 자기한테 돈 온다니까요.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